앞에 설치는 게 기분 나빠서 들어가는 건데요. 와! 와! 와! 와! 와. 이두 글자만 떠올리세요. 구독. 따라 해보세요, 선생님들. 구독. 구독. 구독. 유튜브 깻잎 한장님. 일단은 지금은 그랜드 마스터인데 챌린저로 마무리해서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깻니판장님은 갑자기 지배를 드는 모습이네요 피오라를 일부러 열고 클레드라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와 90만점 클레드 90만점이에요 90만점 와 이거 뭐 그냥 진짜 챌린저 게임이죠 그냥 드나 최상위랑 챌린저 겹치는 그 사이입니다 아 여기 여기도 여기는 진짜 초레어 한정 스킨 크로마 골드 클레드 와 진짜 이 사람은 진짜 홍어 장인이죠 이거는 이거 골드 클레드 이거 있는 사람 거의 내가 볼때 자주 모진 못했어요 저도 없거든요 사실 <웃음> 피어라 상대로. 도한 방패 시작. 아, 1렙 들어오니까 바로 보고 움직여, 움직이고. 와, 일단 1렙부터. 과연. 1렙, 1렙. 1대 일단 레드를 안 치고. Q 그 사이로 맞춘 다음에 피어라를. 건갈아서 쳐주고. 이렇게 되면은 클레드가, 클레드 플래드, 맥사이가 이기는 구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라이즈가 참전. 라이즈 참전하고. 아, 돼세아하하 아, 클레드 죽었어요. 오, 하지만 맥사이가 마저 정리해주면서 클레드 플래시가 있었는데. 아 망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기나요? 클레... 피오라 이킬인데이거 이길 수 있나요? 일단 클레드가 쿨을 쓸 때는 플래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피오라한테 약점을 찔려서 죽은 거고 하지만 아직 피오라가 집을 가서 돈을 쓰고 오진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클레드는 어실어 먹은 돈으로 체력물 량을 사고 텔레포트를산 거죠 하지만 선이랩타임은 패키고 와 미니언을 먹으면서 잠깐만 와장입니다 봐봐 미니언을 피오로 먹으면서 피오라를 맞춘 다음에 뾰방패를 빼고 그 다음에 궁수를 자연스럽게 피하고 진짜 장입니다이 사람. 아 살짝 노린것 같지만 살짝 반대쪽으로 무빙을 했죠 피오라가 이건 피오라가 무빙을 한 거예요 클레드는 예측을 했고 아무래도 피오라가 선 3렙을 찍고 라인을 푸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클레드 입장에서는 릴수 밖에 없고 또 이렇게 라인을 크게 밀게 되면 피오라가 집을 갔다가 오겠죠 아... 깔, 아 급소 위치가 정말 안좋게 뜬것 같고 아 이렇게 되면 피오라가 집에 가서 일단 닌자 신발 가면 클레드는 끝나요 피오라가 닌자 신발 가게 되면 클레드는 아무 아... 뭐야, 그 와중에, 바텀 탭까지? 피오라 3킬인데? 이거 이길 수 있나요, 클레드가? 과연? 야, 이거 난이도 극악인데, 진짜? 아, 근데 피오라가 바텀에서 턴을 오래 쓰면서, 오히려 이거는 좀 라인을 손해보는 것 같죠? 거기까지만 하고 집에 갔으면은, 손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라인이 오히려 좀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어 이걸 하나요? 이걸? 이걸? 아까 플래시 아껴 주니까 와 플래시 아껴.. 와와와 와. 와, 라이즈 있는 쪽와 저... <웃음> 존나 잘한다 와 진짜 미쳤다 이건 이건 진짜 미쳤다 일단, 이 이레, 리지신이 이렘이니까, 다이브 각은 맞긴 했는데, 눈치 W 쿨, 눈치 보다가, 2킬 되니까, 풀어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천천히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오라가, 와, 응소까지 무빙으로 피해주고, 라이즈 있는 쪽으로 뛰어주면, 와. 와, 진짜 미쳤다, 이건. 미쳤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처형인의 대검, 그리고 신발. 피오라 상대로 처형인을 가네요, 이거는. 약간, 피오라 잡는데 스페셜리스트?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풍겨지는 템틀이에요. 신발이랑 처형인의 대검. 라 렉사이가 볼렘 쪽에 백핑을 계속 찍으니까. 무리는 하지 않고 라인만 지키면서 또 파밍을 하는 거고, 와 피오라도 만만치 않아. 피오라도 아무래도 프로게이머다 보니까 쉽사리 질 생각은 없어 보이죠. 아, 막큐 날카로운데, 피오라의 무빙도 진짜 날카롭고. 야, 피오라도 진짜 날카롭게 한다. 게임 큐 빠진 거 아니까 바로 급소 찌르고 이득 뽑고 다보는 거잖아. 지금 그 걸고, 하지만 응수를 쓴다고 해도? 퓨, 뭐야 클레드가 무빙을 하면 그만이니까 응스를틈지 않았고 와. 여기서 더 대결을 하면 클레드가 다이를 당할 수 있으니까 더 무리 안 하는 거죠. 큐 견제만 살짝 해보고 재밌다. 와 여기 이거 진짜 좀 수준 높다 이거. 이거 좀 진짜 수준 높네. 계속 그 와중에 렉사이가 용을 챙겼고, 리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사리는 건데, 진짜 잘했죠. 리신이 위쪽을 딱 돌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피오라가 미아가 되었었고, 다시 돌아오고 갔고, 큐 한번 던져 보지만 피오라도 거리를 쉽게 줄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아, 큐! 계속 피오라가 살짝이게 차이로 이렇게 안데 어, 뭐야, 응수 피했어. 아, 하지만. 와, 응수 맞았으면 죽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간발에 차였는데, 살짝 아래로 피하면서, 근데 이건 들어갔으면 안 됐죠, 사실. 물방패가 맞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 사이로. 야 잘한다. 근데, 자기가 좀, 머리를 했는데, 그걸 다시, 메꿀 정도의 실력이 돼. 무빙으로 피했어. 섰네. 진짜 잘한다 아 근데 하지만 이건 좀 무리였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피오라도 깔끔하게 클랩을 정리 하고 하지만 클레트릭 때문에 다시 타고 오면 뭐 라인손에는 조금 있겠지만 그리고 피오라가 좀잘 크긴 하겠지만 감수해야죠 와 피오라 템야 그리고 피오라가 이 없다는 걸 아니까 라인을 빡빡세게 밀어서 다시 한번 라인을 리셋해주고 그다음 전령 니신이 애프...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 같죠? 니신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같아요 동선이 어디서 일킨 것 같은데 그래서 렉사이가 전령 챙기는 걸 살짝 봐주고 하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피오라가 와 피오라를 큐퍼 타이밍에 부터 백무빙을 시작해서 궁이 빠지니까 아예 빠져나오는게 진짜, 진짜 이 사람도 넣었다 뺐다 진짜 잘한다 와이로 한번 눈치를 봐보고 하지만 피오라도 만만치 않아요 피오라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계속. 서로 윗정글에 정글이 있으면 즐겨를 안하고 한턴씩 빼고 번갈아 하면서 게임 하는 기분이죠 그리고 각, 서로의 정글들도 상대의 정글 위치를 대강 눈치채고 게임을 하고있고 이거 수준 높은 게임이다 진짜 그리고 그 와중에 피오라가 라인을 끝까지 밀어서 라인드가 어느정도 챙기고 가네요 자 갑자기 라인 조금만 정리하고 어 이거 칼날블이 먹네요 고요즘 신기하다 라인을 밀다 말고 칼날블이를 먹으러 왔는데요 눈에 띄는데 이건 그리고 미드 상황이 나니까 미드까지 공이 쏘 위치가 좀 위치가 조금 지나가는 위치였지만 팀원이 와 피아멧으로 한입하는 위치 너무 예술이었고 끝까지 가주면 안되는거고요 끝까지 가면 안될거요 이거는 되나요? 끝까지 가나요? 여기까지 할 줄은 몰랐던거 같은데요? 아.. 오히려.. 오히려 하지만 잠깐 오히려 오히려 그리고 클레드 노트에 끝까지 물었어 하지만 정리가 안됐고 그렇게 되면 클레드가 살 수가 있나요? 살 수가 있나요? 살 수가 있나요? 와라 이거는 좀손해 많이 보게 되는데, 한번 더한 느낌이 살짝 드네요. 서로 플래드? 라인 안 가요. 또또 또 라인 안 가고 여웅으로 뛰는데, 이번엔 다시 와, 라인 가도 어차피 피오라랑 라인 서 있어도 이 덕에 보기 힘들다 판단 하니까 그냥 번데에 붙어가지고 이쪽에 힘을 더 실으면서 그 와중에 또번데가 이겼고, 와! 어차피, 키오라랑 라인을 사면, 지금 이제부터는 조금 빡세니까, 본대에 힘을 줘서, 용까지 챙겨주고, 그리고, 2차 라인에 오는 거를 살짝 받아먹고, 줄건 주고, 가져올 건 가져온다는 게좀 확실한 선택이었어요, 방금은. 진짜. 그리고, 키오라가 비운 자리를 라인 좀 털어주고, 라인만 밀어놓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클레드 위치. 클레드 위치. 또 본대를 보는 위치죠. 계속 눈치 보는 거예요. 한타 답이 없으니까. 한타가 답이 없으니까 계속 눈치를 본대를 보는 건데. 눈치 싸움. 와. 와. 사이드가 안될걸 아니까. 일, 먼저 합류를 해서 잡을 게임들은 블랑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노틸러스를 먼저 맞고 그 노틸러스를 1차가 없는 미드에서 라이저와 함께 정리를 한 다음에 르블랑이 좀더 거리를 주는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 정글까지 터는 거 깔끔하게 탑라인 포기해 가지고 할수 있는 선택을 다한 거죠 그 덕분에 전령 미드 2차 2킬 와 진짜 정말 많은 걸 챙겨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거 그래서 그 와중에 시오라가 뭔가 답답함을 느껴서 라이저를 먼저 하지만막 고렉 와 트사이에어 뭐. 팀의 클레드. 장인의 또 생선택. 서영이, 피아멧, 그리고 보일거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자, 이거 어떤 상황이죠? 일단 게임은 많이 유리해요. 게임은 클레드 장인의 팀이 많이 유리하고, 포탑이 더 가까우니까. 아, 하지만 음식 걸렸고. 팀의 아, 근데, 피어라 만화가 없어서, <웃음> 어, 피오라가 역으로 죽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피오라 만화로. 와, 와, 이 미쳤다. 이게 장인이지 파랑 팀의 포탑이. 야, 굉장한 1대1 싸움이었죠. 아, 다시 한번 보자. 포탑이 가까이 있으니까 조금 그리고 피오라가 잘못 찔렀어. 잘못. 엠모 클레드 를 찌르는 걸 보자마자 클레드가 공을 써가지고 에어벗 맞춘 다음에 Q를 걸고 포탑을 계속 같이 딜 넣은 거고 그 와중에 응수를 진짜 잘 피했지만 아 응수를 피하려고 했지만 미언이 찍히면서 응수를 맞아버렸고 처영인의 대검 때문에 피 흡이 그렇게 잘 안되고 포탑도 간간이 맞으면서 피가 생각보다 많이 차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나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응수를 찌사 행에 Q로 빠지다가 아힐 플래시로 탈했어 어, 아 야, 와, 와와둘다 잘했다 진짜. 진짜 피오라 가 마나가 조금 더 있었으면 은 피오라가 이겼을 것 같긴 한데 클레드도 그걸 노리고 한 거죠 일부러 마나가 없다는 걸 모르고. 그리고 자기 포탑 근처라는 걸 아니까 방금 피오라가 죽은 게좀큰게 뭐냐면 클레드는 본대의 힘을 실어서 본대를 많이 키워놨어 그 와중에 피오라는 라인을다먹었 와. 와, 와 르블랑까지 깔끔하게 근데 그 피오라가 클레드 한테한번잘리면은그 빈시간동안 다시 피, 클레드가 많은 걸 해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말이에요 아까 피 르블랑에 이어서 쭉 가는거죠 계속 계속 이어지는거예요 슬로블링이 와 이렇게 되면 게임어 하지만 피오라의 디테일 라, 라칸의 커버 그리고 라이트의 딜 와 노틸러스, 아카이사를 잘라 들어갔지만 카이사의빼업보다는 노틸러스가 위치, 위치가 애매졌고, 해그 노틸러스 를 잘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피오라가 들을타고 넘어왔어요. 피오라가 들을타고 넘어왔고 피오라 를 정리하다가 용수니까 바로 다시 미신으로 라이트 붙여주고, 그 다음에 카이사가 궁이 없으니까카이사만 정리하고 그락 피오라는 라이즈가 정리를 마저 해주고, 와. 진짜 완벽하다, 완벽하다. 이 사람도 산다를 하는데, 판단 0점 1초 다니는 거죠. <목소리> 이거는 그냥 레블랑 앞에 설치는 게 기분 나빠서 들어가는 건데요. 와와와와와와와 우와, 우와, 우와, 와 계속 일부러 이렇안빼고 있다가 돌아갈 쯤에야. 사람 팀의 업기이 파괴되었습니다. <웃음> 이 정도 해야 클레드 원챔으로 챌린저 간다. 와. 이렇게 되면 게임이 터졌죠 그냥. 이제는 게임이 터졌어요. 끝났어요, 거의. 용 바로 다 챙기고 그냥 끝내러 가면은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냥 카이사 바로 자르자 버제클레드는일자 따라가는게 아니라 옆에서 1초로 질러주고 그리고 궁은 아까 서 풀리죠 근데 궁굴이 벌써 왔어요 응 음, 음, 환불 와 사이드 피오라랑 르블랑이 걸리자마자 미드에 힘 실어가지고 풀 내고 와 진짜 미쳤다 와... 와 진짜 잘한다. 와, 이 말린 게임을 이렇게 드시네.